쿠루드시 크루만지입니다. 크루만지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루드 소라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라니와 크루만지 자, 이렇게 사투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루드 크루만지 일한살두살 자살 살이 왜 여기 나옵니까? 이몇 살이고 이한 살입니다. 한살 아니 한살이열 살입니다. 열살십년 됐습니다. 십년 산입니다. 그 살이 쿠르드 시에서 왔다. 살 워크 게 k g a r 다 g a r 어 gota, gota, g 이 말이죠. Spotlight, s p o 밝혀, 불을 밝혀서 밝혀서 s p o t l i 그냥. 똑같네요.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스포트라이트. 밝혀서. 자, sold. 휘틴댄휘틴파라진파라지 sold. 파라지 너무나 많은 단어가 이렇게 크루드에서 왔다. 투로드는 뭐 옛날에 그 페르시아 땅 아닙니까? 자, 푸성기 푸성기라는 단어는 페르시아에서 왔죠. 그래서 여기도 페르시아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비바즈비바 푸성 비바즈 기지 비바즈 그래서 우리말의 양파는 아니다. 백년전에 만들어낸 양파를 없애고 푸성기로 가야된다. 넵 선잠을 자다 잠깐 눈을 붙이다 선잠 넵 우리 말에 새우잠 할때이 새우가 쿠루드에서 왔다 새우 x 발음이 쉬흐흐 해우 이렇게 발음 하죠 해우 자 그래서 새우잠 할때이 새우가 해우에서 왔다 넵쿠루드에서 왔다 그그저 서울에 그, 그, 저 서울의 그 터키 기자 있죠. 우리 그저 알파고 TV가 그저도 뭐 구독해서 그 친구 저그 친구가 크루도 사람 아닙니까. 그 친구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 한국말하고 크루도 말이 너무 비슷하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자, m o 움직이다. 발길인 발 발걸음입니다. 발걸음 발걸인 발길인 발길인 발길인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저번에 한번 하셨, 요거 한번 했죠. 우리가 레이지, 레이지, 게르다, Q, E, L, P, 뭡니까? 깨받다깨받다입니다깨받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번에는 요거를안 했는데, 깰베이 할 때, 깰베이, 깰바, 이게 다 게르다라는 으 뜻이죠. 이게. 깰베이면 뭡니까? 게르면 으 거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젤 e 스 질투심이 jealous, j e a 쭉 내밀고 j e a l o e C o k 비 j 비 a 거리다 s 치다다 이런 말이죠 e 찍 l o 질투심이 많다. 이 u s jealous, jealous, j e a l o 아 아닙니다 임피치먼트 자 그래서 이게 지 e 아,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 널짜 아픈 우리말로 뭡니까? 널짜 널주다. 저번에 그 나바호 널주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널주다, 떨어뜨리다. 널주다. 그래서 이거 경상도 사투리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이쪽에서 그 베르시아 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단어라고 우리가 이제 이, 이, 이 사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널주다, 널주다, 널짜 아픈 맞는 거죠. 그래서 쯔 발음이 중요하죠. 널쯔다. 저번에 널뛰기가 아닌 그 널찌기라고 했죠. 미국의 그 나바호 그책 사전 보면서 위에서 아래로 중력의 힘으로 떨어지는 것은 널찌다. 널찌다라고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나바호 사전을 보면서 그래서 널쯔다. 널쯔다. 널쯔아네널쯔아네 널 이건 경상도 사투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심장 hurt, 띠다, 띌. 심장이 뛰다 할때띨그 다음에 이건뭐 너무 충격적입니다 햄풀 아, 해롭다 위험하다 지랄하네 지랄하네 그겁니다 저거 저 지랄한다 저거 저저 위험한 짓 한다 저거 그 말입니다 지랄하네 아닙니까 이, 이 경상도 사투리 아닙니다 다 이쪽에서 넘어 온 어쩌다가 제가 경상도 대변인이 됐노 아이고 나참 자, Fox, Reu 우리말의 여우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 Fox, Reu, Reu, Reu, Reu, 여기에서 왔습니다 크루도에서 왔습니다 크루만지에서 우리말의 여우라는 게자 네?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 그 다음에 Fight 보통 우리가 그, 뭐 이쪽 사람들 경상도말로 쉘이라 그러거든요 때려라 이렇게 말안 해요 그냥 쉘이다, 쉘이뿌라 싸움해라. 이 말이거든요. 쉐이라 야, 서로 함쉐이 쉘이 봐라. 쉐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쉐리. 싸움. 쉐이다 야, 때려. 이렇게,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쉐이다 자, 이리보라 어떻게 하다가 뭐, 이게 제가 이거 완전 히뭐 경상도 대변인이 돼버린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충격적인데요. 자, 부처. 붙 부처. 쉐르제키. 썰어 잭키어입니다. 썰어 잭키어, 잭키어. 자, 이게 사전에 나온 겁니다. 잭키다. 일을 솜씨 있게 쉽게 처리하거나 빨리 해버린다. 솜씨 있게. 이 지금 국어 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잭키다. 그래서 썰어 잭키어. 부처. 정육점에서 일하는 우리 고기를 다루는 사람들. 부처. 자, 베이비 캐리지 굴리게. 굴리게 아닙니까 굴리게 굴리다 베이직 펌, 굴리다 굴리게 애들 굴리게 위에 올리 놓고 왔다갔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들 달래주고 놀고 같이 어? 놀이터에서 굴리게 위에 올리 놓고 굴리게입니다 굴리게 그래서 단해. 자, 임피치먼트입니다. 자, 구티시 크루만지. 예. 널짜 널째 뿐네. 널째 뿐네. 자, 크루만지. 코리안. 널짜 아쁜네. 기본형 널주다. 표준어 떨어뜨리다 자, 그다음에 나바호 아메리칸 나바호. 자, 나바호 98번 동영상에 제가 하나 올려 놨지 않습니까? 투 점프. 닐짓. 닐짓. 제 j-i-i-d, n-i-i-l, j-i-r-d. 늘 찌드, 늘찌다 그래서 우리말의 전통 그 놀이가 널 뛰기가 아니고요. 널 찌기야, 찌기. 왜? 찌 발음은 위에서 아래로 중력의 힘으로 뚝 떨어지는 거. 이거를 찌라고 지금 다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널 뛰기가 아니다. 이제,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런 걸좀 국어 사전에 좀 바꾸라고. 널찌기로 예? 맞잖아 이게 지금 페르시아 땅에서 이런 단어가 넘어왔다고요.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단어들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고 요 지금 단핵 임피치먼트널 짭부 너확널아부라 지금 아이고 이안 되겠다. 대통령 끌어내려라 지금 널아부다